자, 오늘은, 명예의 손죄에 대한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307조 명예의 손죄와 311조 모욕죄에 대한, 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명예의 손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실의 적시, 조문 자체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명예의 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7조 명예훼손죄를 한번 조문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7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1항과 2항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 허위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허위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 말씀드리지만은 307조 1항이 됐던 2항이 됐던 307조를 적용하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은 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의견에 해당된다면은 30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대충 얼룩 뚱땅 공부하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공부하고 가면은 시험장에서 예, 틀립니다 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 사실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보겠습니다 시간과 장,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장례는 안 돼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 그리고 그 표현과 그 내용의 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요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바로 307조에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단 공부할게요 게 남바 원이죠 어 하나 아셔야 되겠죠 예요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어,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자, 잘 구분 안 가시는 분이 있다 했는데, 뭐, 가장 큰 쟁점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의 적시죠. 그, 이해를 돕자고, 어 예를 한번 들자면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랑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오면은, 어저 시발려노네. 저 개같은 놈 오네. 뭐, 욕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개새끼. 뭐, 이런 거. 이것은, 어, 바로, 단순한 욕설에 불과한 것이지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과거, 현재 뭐 객관적으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이런 사실이 아니잖아요 욕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7조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개같은 놈, 뭐 개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설, 뭐 미친년 이런 말들 그것은 그냥 모욕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307조를 어찌 됐든 적용하려면 은요 사실이라는 것이 에, 기본으로 바탕을 깔려야 되는데 그 요건이 요세 가지의 내용이다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요걸 머릿 속에 담아두고 에, 문제를 푸셔야지 에, 문제를 안 틀리겠죠.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정리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견이자면은 의견이다면 30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깨끗하게 하고 자그2 탄을 좀 볼게요 두 번째 장면인데. 307조 1항과 307조 제2항을 여기다 보여드렸는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항이 됐던 2항이 됐던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면 은 307조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1항이 됐던 2항이 됐던 그래서 지난 시험에 나오는 걸 쟁점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쟁점 1제 1항의 사실은 2항의 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사실이라는 것은 의견이라는 이 단어하고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다 대부분 판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 그 표현 내용의 증거의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견은 가치 판단 이런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찌됐든 307조 적용하려면 은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의견 의견에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쟁점 두 번째를 볼게요. 제1항의 사실에서 비평, 비평자 비평 자신의 의견을 강조. 자, 의견의 동그라미.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그 표현을 사용한 경우 307조의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부분 파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던 307조를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이라는 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 뭐 얘기하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307조에 말하는 사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세 어, 번째 쟁점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깨끗하게 해드리고요. 세 번째 쟁점은 뭐냐면 행위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다면 이 일항, 이, 그, 이항이 아니고 1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1항을. 예. 그래서 이 307조 제1항은 307조 1항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 그 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던, 어찌됐던, 어, 1항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 판시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춰볼까요, 그러면요? 좀 글씨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어, 판시 내용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형법 제307조 1항에서,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했는데 적극설이죠 적극을 택했다는거 그래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생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뭐다 2항으로 가지 않고 1항의 명예훼손죄가 된다는거예요 요것이 핵심 키포인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자 307조 1항에서 1항에서 바로 어,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던 진실한 사실이든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307조 1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판시 내용과 한번 볼까요? 어,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 동그라미,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그와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라 판시했죠 그러니까 어, 사실이 아니고 의견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견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307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이 여기 지금 시험 쟁점 1,2,3 해 갖고 판례 실제 원문을 다 보여드렸고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사실이라는 것은 의견과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거꼭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지문을 하나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은 출제 지문 307조 제 1항의 사실은 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아까 반대되는 거 아니라 그랬었죠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데 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과 의견이라는 이것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다 예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특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